발병률이 높지 않은 우렬반 모양 혈관염 발병률이 높지 않은 만큼 정보가 부족해 생활관리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렬반 모양 혈관염 환자분들의 생활관리에 대해 준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상 부위에 찬바람은 피해주세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는 날이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기온이 낮아지거나 증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찬 바람이 닿으면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되도록 긴 바지를 입거나 담요를 덮어 증상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둘째,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는 것은 자제해주세요.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다리로 혈류량이 몰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 서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발받침 등을 사용하여 하지의 혈류량이 몰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오랜 시간 반신욕은 피해주세요. 10분 정도의 가벼운 반신욕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하지의 혈액순환을 높여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반신욕을 하는 것은 땀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피곤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해주세요. 자반증 혈관염이 치료되는 그날 까지 저희 동경이 늘 꼼꼼히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동경의 모든 환자분들께서 질병 에서 자유롭기를 동경합니다